여기다다음 영원 제이컵. 영원 차요. 기억해주세요. 저희는 여러분의 하루를 책임질 선, 루입니다 사랑하는 가장 멋있는 드라이브 장르 추가습니다 천상의 목소리. Let's g e it. 자, 들어갑시다! Let's get it! 섹시큐! 섹시큐! 섹시 시아을 제대로 성공해서 1등을 하겠습니다. 화이팅! 월컴! <놀람> 사랑해! 사 타이버! 시작! 오케이! 15분씩! 15분씩! 절제해나 진짜 머리띠데 황금 대지 없나? 황금색 대지? 뭔가 지금 학년이 들고 다니고 학년이 옆에 있으면 그냥 학년인 상관없겠네! 그냥 그냥 대지잖아! 예예네 yeah. yeah. 여러분 저희가 바로 왔습니다 그곳 어디왔습니다롯데리아 죄송합니다 롯데월드 <웃음> <웃음> 저희는 이제 한몸이에요아 진짜 긴장됩니다 지금 오랜만에 롯데월드 와서 긴장이 됩니다 자 아래를 보시면 좀 이따 저희가 갈오우우우우 선수들 있어 와 주니어 선수들 연습하고 우니우 주니어 선수분들이 계우우 좀 이따 저희는 저기로 갈 거예요. 또 저희가, 저희가 한 팀이 됐습니다. 네, 이건 어쩔 수 없는 오묘, 데스티 불만입니다. 우리는 더보이즈 롯데월드에 왔습니다. 선우 일단 새해자랑 <웃음> <세> <웃음> 사랑해. <웃음>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해. 튜프. 선우야, 새해난널 사랑하기 때문에 폐와 달처럼 내가 너 곁에 그 있어줄게 사랑해서 내야아이건 내가... 살짝 감동이었어요 아, 그래? 살짝? 어? <웃음> 어, 섭외해야 되는 15분 뒤에 아, 또 <웃음> 아, 특별한 거 하나 또 있어요 음. 오늘 또 멤버들의 의상이 사복이잖아요 그렇죠 네. 사복이라서 오오오 되게... 오, 진짜, 나도, 진짜 나도, 나도, 나도 놀랐어 나도 네, 놀요어 <웃음> 네, 어, 하고 이라서 우리 멤버들이 어떻게 꾸며 입나 어떤 스타일인가 이런 거를 좀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소소한 네. 재미도 있습니다 출발 출발 출발 팔이랑 저랑 기념사진부터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션이 돼지 아이템을 착용하는 거예요 지 아이템으로 해서 우선 구입을 할게요 Let's get it 지 아이템 get 이지아이템베이지 아이템. 바로 보이죠, 돼지? 어디있 어, 어디? 아, 아요 머리띠는 이지만 네, 하지 말자. 나이너 이거? 나 이거. 미지 인형 두개 구입했어요. 이제 인사에 무슨? 그냥, 이제 인사 하트 3종을 찍으면 돼. 인싸? 어, 인사 하트 3종을 찍으면 되는데, 음. 인사 하트가 어디 있어? 돼지가 있네요. 7천 원씩이라네요. <웃음> 비싼데. 데 하지만 우리가 황금 돼지의... 황이 돼지니까. 만큼... 그렇죠. 어... 돼지인 만큼 또 이제 저희가 돼지 용품을 해서 우리가 사진을 찍어야 되는요 이것도 귀여운데요? 이거 너 하면 쓰고 다니게게번면 어, 되겠다. 좋은데요? 한번 써봐. 그래, 놀이공원 왔으면 써야지, 그래, 어. 이사포즈 하라는데 이사포즈 뭐가있지 그럼 이사. 아니야? 그러면 그러면은 어떤 거 할래? 야이두 중에 하나 하자. 그래. 너뭐 하고 싶어? 그래도 놀이공원은 머리띠가 아닐까? 머리띠. 머리띠로? 머리띠로 하자. 네. 주연이는 장난 머리띠. 네. 근데 주연아, 이런 거에 졸업했잖아요, 졸업했잖아요. 아니, 여기, 여기 오니까 동심에 세계로 돌아간 거 같아가지고 어릴 적. 어릴 적이 생각이 나네요. 인윤이 아 형이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게 제요 네. 유도를 하겠습니다. 한 5초 남았어요. 5초, 4초, 3초, 2초, 2초, 2초. 네, 사랑해 아, 알람 울렸어요. 네. <웃음>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걸 해야 돼요. 일단. 처음에 깨물 하트인데. 깨물 하트이지. 깨물 아트 먼저. 아, 아 여기다 하면 되는 거야 척, 아, 여기다 하면 되는 거야? 아, 이렇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 사람이 더 많은 너무 귀해아 빨리, 빨리 빨리! 빨리 하고 가야 돼, 우리 지금 다른 데가 빨리 이 정도 있단 말이야. 아 너무 귀엽다. 아, 이걸로 다른 거 찍으러 요아 어, 잠깐만! 잠깐x3 여은아, 여기 타이밍 지나고 왔는데. 사랑해. 젤코, 사랑해. 사진 찍으면 롯데월드 가장 예쁜 거였는지 알아, 젤코? 여기. 맞았어. 내가 지금 갈 거는 저기야. 일단 기다려야 돼, 여기 사진 찍으려면. 왜냐면 사람들이 많거든요. 하나, 둘, 셋. 내려와야 아, 돼지 머리끼나 뭐, 인형이나 이런 거다이시 사진을 찍었는데 저희만 없이 찍었어요. 그러니까. 예. 저희는 예. 다시 찍어야 돼요. 아. 이때했 있을까요, 나는? 오케이. 자, 오케이, 오케이, 가자. 이제, 이제 사진 찍으러 가면 돼요, 일단 준비 완료됐어요, 지금. 사진 저희 다시 여기서 찍고 돌아오겠습니다. 아니야, 어, 어, 몇번 해야 되지? 다섯 어, 번열번 해야 되는데 15번 한 경우 어, 15번, 15번 됐어, 요아 15번 됐어 한 5분마다 하는 기억날 거야 우리 케빈 형한테는 <웃음> 사랑한다고 이렇게 <웃음> 말해주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 네, 그래서 어, 진짜 이 미션을 빌미로 또 저희가 또그 같은 무대도 꾸미고 <웃음> 그렇죠, 또 형이 밤 <웃음> 새서 이제 저희 무대를 위해서 비트도 직접 이렇게 찍어주고 저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정말 케빈 형의 뭔가 아티적인 그런 명보라고도 생각하지만 그래도 저와 함께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형이 애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핵거라로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케빈 형을 진심으로 유인식으로 다리 도 빛날 수 있는 이유는 해가 있기 때문에 그치, 그치. 잔대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빛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사랑해요 와선우 근데 이거 다섯 번 해야 되는데 <웃음> 벌써부터 다, 다 털어놔야 어떡하지? 아, 이제 일단 이제 처음에 이렇게 툭 털어놓고 그 다음엔 점점 덜 나고 <웃음> <와>. 사랑해요 <웃음> 아트 일단 자꾸 내 코끝을 건드리는 먹을 게 있는 것같습 뭐죠? 콜 콜팍. 팝! 콜 콜팍! 팝! 콜 팝을 먹어줘. 바이킹 주류. 주류스러워 아틀란티스 탈래? 그 보고 대기중 장난, 장난 아닐걸? 아틀란티스가 한기 제일 많아 맞아 하트 그 시원할래? 하트 나 하트? 저거 성반업그 그니까 어떻게 할까? 하버드 아, 좀... <놀람> 하트 자, 그거 15만 됐어 어. 아니 아니 팔팔 현준이나 허리 너상관없어하팔 사랑해 됐지? 너자금영혼는 담아서 하 영어는 담아서 하영어 담아서 하안 들려 들렸어들렸지 카메라? <웃음> 들렸어 이렇게 어. 나 떠난 게 싫어 베덕 베덕 해잘들었어 지금 현재 형이랑 여기 오세요 저희 3에에서 3일, 3을 3일, 3일, 3 나왔다! 나왔다! 나 3일, 3일, 3일, 3 나오세요, 나 3일, 3일, 3나 3일, 나일 3일, 3일, 3 하트 일3 성트쪽 울트라. 울트라. 울트라. 울트라. 울 하나 울트라. 울트라. 울트라. 울트라. 울트라. 울트라. 울트해 울트라. 울트라. 울트라. 울트라. 울트라. 울트라. 울트라. 울트라. 울트라. 1, 2, 3나왔요나다나다나나이 정도면 됐어요 이 정도면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일단, 뭐, 일단 미션은 우리 일찌감시 끝내버리고 어, 자, 재밌는 놀이기구를 타고 있습니다. 아니, 형, 왜? 아 형, 버크컵못 타. 못 타. 나가, 다아야이벙크못 타. 생못고어와 진짜 이게 이 미션이 에티티질줄 알았는데 아니, 한번 도전해볼래요? 아, 아 진짜. 근데 절대 못. 그 이거 끊어져요, 거 타이머 심어. 타이머 심어. 어떻게 추운 거 먼저 탈래요? 아니면 그래도 안에 있는 거 먼저? 추운 거 먼저 추는 거. 자이르스윙. 아나 그거, 그게, 제일, 그게 너무 제일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사람들이 말하기, 자이르스윙 제일 무섭다했어. 아니, 저 진짜 좋아요 그러면 일단 저기에서 하트를 치고 하트를 찍고 그럼 우리 미션 클리어. 하나, 둘, 셋. 야! 안 됐대 안 됐어? 못했어요 됐어요 나 너무 창피해 너무, 너무 장피해 아 형, 끊지 마 영훈아, 모스트 하시고 진짜 잘 사랑해 네. <웃음> 나도 진짜 사랑해 당황했네 아, 사랑해, 한일 형 어, 사랑해, 애리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어 사랑해, <웃음> <웃음> <웃음> 아, 너무 좋아 야 사랑해. 개민 어? <웃음> 형, 네 같은 더보이즈여서 사랑합니다. 네사랑했어아사랑니다 안녕. 야 사랑해. 지원 사랑해. 고마워.